안녕하십니까 TV 공유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. 오늘은 양백리에 있는 존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양백리에 나왔습니다. 새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.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새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. 공유는 선택입니다. 모두가 무료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현재 보는 방향이 집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된 집입니다 지붕은 스레드 지붕입니다 집 집은 두 동이 있으나 한쪽에는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. 뒤쪽에는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현재는 방두개 같습니다. 이 쪽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큰 감나무도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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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가 잘 안되어있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밭입니다. 집 내부 사진입니다. 석가래가 아주 이쁘고 튼튼하게 보입니다만 집이 아주 험하여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실 분이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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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조는 목조이며 지붕은 스렛트입니다. 등기는 미등기입니다. 하지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. 매매금액은 1억 9천만원으로 인나가 되었습니다.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포항IC이고 여기가 포항역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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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